학생분들을 위한 데일리 코디 룩북을 준비해봤는데요. 베이직하면서도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느낌을 섞어서 새내기 분들을 위한 코디 6종을 준비해봤어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. 는 조금 포멀한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. 스무 살 성인이 된 기념으로 좀 멋들어지게 성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룩을 연출해봤는데요. 아직 조금 쌀쌀한 날씨기 이 때문에 이런 터틀넥 기본 티로 준비를 해봤거든요. 그냥 베이직한 디자인에 여기 터틀넥이랑 여기 소매가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. 사실 이렇게 손을 다 꺼내가지고 착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좀더 멋있게 입을 수도 있고요. 완전 기본 디자인에 여기 오른쪽 소매 팔뚝 부분에만 러브이즈 트루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어요. 사실 전 목이 좀 짧고 답답한 걸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런 목폴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이건 좀 넉넉하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. 약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일교차가 되게 심해지잖아요. 그리고 소재가 막 까끌까끌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럴 때 이걸 이너로 입고서 뭐 베스트나 가디건으로 코디를 해줘도 괜찮을 것같습니 같습니다. 여기 그냥 반바지 슬랙스를 입고 자켓으로 코디를 해줬는데요. 이건 산지 좀 오래돼서 정확히 어디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믹스육스믹스나 메이썸 그런 류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자켓은 비바클래시 제품인데 그냥 기본 블레이저 타입의 자켓이에요. 막 이게 엄청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뭐 소재도 얇은 면은 아니라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조금 추울 때도 괜찮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벨트가 세트라가지고 여기다가 묶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냥 걸치고 다니는 게좀더 편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이게 사이즈가 M 사이즈랑 L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M 사이즈를 시켰거든요. 그리고 여기도 뭐 포켓도 있고 여기 상단 포켓도 있고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여기 소매에 단추도 있고요. 그리고 이건 약간 어디 놀러 갈때 쓰기 좋은 캡모자인데 코듀로이 소재라서 겨울용으로 딱 맞는 것 같고요. 밋밋할 때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양쪽으로 큐빅 포인트도 있어가지고 이게 없을 때보다 좀더 꾸민 느낌? 근데 제가 머리통이 좀 커가지고 살짝 꽉 끼더라고요. 두 번째 코디는 조금 더 새내기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상큼한 룩이에요. 제가 이번에 레터프롬몬에서 구매를 좀 많이 했는데요. 오늘 좀 많이 보여드리는 레터프롬몬이나 러브이제2룩 이런 느낌들이 좀 러블리한 이미지라 딱 새내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들이에요. 두 번째 룩 상의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데요.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넥 라인이 잘 보이는 그런 룩들이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 컬러인데 이런 세일러 카라랑 여기 커프스 소매까지 좀 러블리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블라우스예요. 그래도 컬러 자체가 좀 차분하고 좀 과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어 너무 공주풍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? 근데 여기 가운데 세개가 이렇게 리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예쁘게 묶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은 다음에 언니가 리본을 묶어줬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쁜 상태로 고정을 시키는 게 조금 힘듭니다. 여기에 베이직한 체크 스커트를 매치를 해봤는데요. 체크 패턴이 너무 튀지도 않고 컬러도 무난한 편이어가지고 다양한 블라우스나 티셔츠 같은 거에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 같아요. 길이도 너무 짧은 편도 아니고 딱 단정한 이 대학생 스커트로 완전 추천드립니다. 여기 아우터는 코트를 데리고 왔는데요. 진짜 컬러랑 디자인 자체가 딱 대학생 새내기 느낌이 나지 않나요? 사실 3월부터는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긴 하지만 4월 초까지는 좀 춥잖아요? 물론 4월까지 코트를 입고 다니진 않지만 이게 그렇게 무거운 느낌의 코트도 아니고 컬러도 되게 밝은 편이어서 3월 내내 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코트인 것 같아요. 노란색도 좀 쨍하게 뽑으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색감이 너무 쨍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채도 빠진 느낌의 옐로우 컬러라서 봄 느낌, 풋풋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. 라인 자체가 벨 라인이라서 귀여우면서 페미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블랙이나 오트밀 같은 컬러보다는 코디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디 전시장이나 소개팅 같은 거 나갈 때 그럴 때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여기 아쉬운 점은 살짝 단추인데 여기 달린 단추가 너무 기본 화이트 단추라서 이 코트의 그런 만족감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코트는 봤을 때 우리 함유가 돼 있어서 되게 따뜻한 편이고 그리고 코트치고 가벼운 편이라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기본 화이트 셔츠의 블랙 진인데 이 화이트 셔츠는 오프이 제품이고요. 살짝 오버핏으로 나와서 그렇게 포멀할 때만 입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기본에 여기 오프이 로고 포인트만 있어가지고 진짜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추울 때는 이너로 입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그냥 반팔티 입고서 아우터로 걸치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블랙바지는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샀는데 이것도 뒷포켓에 프랑키 모노라고 로고 포인트만 있는 아이템, 기본템 하나입니다. 일자핏이라서 뭐 낑기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요. 재질이 조금 빳빳하고 허리가 좀 크다는 게 살짝 아쉬운데 그냥 수업 하나 있다거나 집 앞에 나간다거나 할때슉 입고 가기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가디건을 코디를 해줬어요. 가디건이 또 간절기 필수템이잖아요. 이것도 아이보리나 블랙은 너무 무난한 템이니까 예쁜 소라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. 소라색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치? 그리고 여기에 이 빨간색 키르시 체리 로고. 이것도 저는 너무 큰 로고 박혀있는 건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주 귀엽게 빨간색 체리가 포인트도 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봄에 진짜 화사하고 산뜻해 보일 것 같아서 이거 걸치고 한강 걷는다든지 봄에 정말 산책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디건에 포켓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포켓도 있어가지고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네 번째 룩도 다시 봄 새내기 같은 느낌인데요. 아까 블랙 토트넥은 좀더 힙한 느낌이었다면 이건 더 러블리한 느낌이에요. 여기 소매 끝이나 넥 라인 마무리, 어깨 셔링 같은 부분이 좀 로맨틱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. 그래도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레몬빛 또는 크림 컬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레이어드 용으로도 추천을 드려요. 이거 입고서 뷰스티의 원피스 같은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? 그리고 이 원피스는 아까 코트처럼 상큼하게 레몬 컬러의 원피스 인데요. 이 스퀘어 넥라인이 조금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제품이고 안에 이너를 빼고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아요. 살짝 퍼프. 푸형 주름 잡힌 이 소매도 되게 귀여워 보이고 소매 끝에 이런 단추 포인트도 공들인 느낌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귀여우면서도 대학생 새내기만의 그런 좀 꾸민 느낌 그런 게 나는 아주 풋풋한 원피스입니다. 이게 허리 라인도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서 뭐 허리가 쪼매져가지고 불편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. 일자 핏보다도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이 잔잔한 패턴도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밋밋하게 보이지도 않게 해줘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코디는 아까 보여드린 스커트 돌려입기예요. 상의는 또 이런 상큼한 블라우스를 데려왔는데요.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저는 튀지 않는 패턴을 선호합니다. <웃음> 여기에도 너무 크지 않은 튤립이랑 다트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잔잔하고 시원하게 깔려있어가지고 그렇게 튀지 않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? 거기에 세트로 이 콩알 단추 디테일들 얘네들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 허리선 끝나는 부분이나 소매 끝나는 부분 이런데 살짝씩 셔링이 잡히는 것까지 정말 러블리한 느낌이 블라우스예요.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는 와중에 시원하게 이 넥라인 완전 풀로 이런 패턴이 깔려있음에도 아이보리 컬러에 시원한 넥라인까지 있어서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청바지든 스커트든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. 마지막 코디도 조금 편한 룩인데요. 탑은 쨍한 코랄핑크 컬러의 맨투맨을 골랐어요. 사실 제가 이걸 고를 때는 기모인지는 모르고서 구매를 했는데 안에 굉장히 따뜻한 기모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한 3월 초 정도까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신에 얘는 크롭 기장이라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들것 같고요. 계속 겪다 보니까 3월 중순에서 말까지도 좀 쌀쌀할 땐 쌀쌀하잖아요. 그런 날씨에 뭐 밤에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도 입기 좋은 것 같고 제가 제가 이거를 고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컬러가 그냥 핑크보다는 정말 코랄 두방울 정도 섞인 그런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? 그래서 뭔가 가지고 싶었어요. <웃음> 그리고 제가 큰 로고 포인트는 싫어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로고는 괜찮은 것 같고 여기 하이스쿨 디스코라고 써져 있는데 알아보기 힘든 그런 글씨잖아요.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. 이 핑크의 블루 하트 와펜 포인트도 좀 키치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것도 그냥 바지나 스커트 되게 다양하게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아래에는 카고 형식의 스커트를 매치시켰는데요. 제가 스커트나 원피스류를 진짜 좋아하는데 조금 편한 스커트를 쳤다가 맨투맨이나 후드, 뭐 티셔츠까지 다양하게 편하게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얘를 골랐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얘도 되게 탄탄한 면이어서 지금 날씨에 입기에도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. 다만 이거의 조금 아쉬운 점은 블랙 컬러의 이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까 좀 먼지가 굉장히 잘붙고잘 잘 보입니다. 얘는 그 롤러로 자주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. 이것도 주머니가 되게 양쪽으로 있고 이건 잘 쓰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에도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. 뭐 포인트가 될 만한 거 조그맣게 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대학생 코디들은 이렇게 가 됐고요. 오늘 간간이 보여진 가방들은 제가 조만간 아주 곧 대학생 직장인 가방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알람 키고꼭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.